안녕하세요! 테즈런너 10주년을 <웃음> 맞아 진행하는 YG와 테즈런너의 콜라보레이션! 첫 번째 주자 박정민 주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저희 많이 보고 싶으시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젯밤에 어? 잠을 다 설쳤어요, 너무 두근해서 아, 잠을, 음. 음, 잠을! 근데 오늘 12시에 일어나고 다시! <웃음> <웃음> 어 테일즈런너는 제가 실제로 자주 하는 게임이거든요 맞아. 이제 어, 테일즈런너의 모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아예아저 제가 진짜 진짜 많이 할 테니까요 아. 담장자님 저 아이템 좀아이템게 쏴주시면 아이템 저도 그키큰 캐릭터 필요하거든요 그 아이템 네. 내가 좀더 많이 나좀더 많이 이번에 테런에서 저희를 닮은 아주 깜찍한 이벤트를 하는 뭐그 테런이네 테일즈런너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 테일즈럼너에서 저희를 닮은 아주 깜찍한 이벤트를 하는데 어떤 거죠? 네! 저희 데뷔 앨범 플레이 타이틀곡이죠 200%를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시면 에이. 됩니다 음. 저희처럼 깜찍하고 음? 그런 노래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에휴, 아, 노래하고 영상이 잘 어울리면 너무 매력 있을 것 같은데요. 심사를 통해 당첨되시는 분께는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니까 이쁘고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아그테즈런너에서 저희 악동뮤지션 펫도 출시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저희와 매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기자기한 게 진짜 딱제 스타일이에요. 정말? 그럼요. 정말이죠. 테일즐런너와 악동뮤지션 그리고 너무 귀여운 악뮤펫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테이즐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